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, 오랜만에 단독 리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토이 스파이더맨인데요 이건 영화판이 아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어드밴스 슈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?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 주셨지만 뭐 저도 일단 한번 열어는 봐야겠죠? 네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펙트 파츠 있고요. 네, 이렇게 안에 본체랑 여러 가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빨리 한번 본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. 본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눈 갈아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고요. 네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손 갈아 끼울 수 있는... 아이고... 미안, 꼬마야. 네손 갈아 끼울 수 있는 파츠도 네몇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와 껴져 있는 것까지 여섯 쌍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스파이더웹 들어가 있고요. 눈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있고 스탠드까지 되어 있습니다. 또 배경지가 나쁘지 않아요. 뉴욕. 퀸즈의 배경인가요? 본체를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핫토이 플레이스테이션4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슈트 맞아요 여러분 미쳤어요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와 이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네요 잘 나오기도 잘 나왔고 게임의 모습이 정말로 실사화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판보다도 더 실제 의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화가 더 실제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영화보다도 훨씬 잘 나온 느낌이에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보시면요 MCU의 스파이더맨 헤드와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조금 더 날렵하고 그리고 눈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는더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재질 자체야 뭐 플라스틱 PVC이긴 한데 촘촘 촘촘 촘촘, 촘촘. 만 몰드들을 잘 재현해 줘 가지고 수투의 느낌과 그렇게 실제로 봤을 때 크게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뜨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움직일 때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쪽에가 가동이 돼요.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,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왜냐하면 포징을 지었을 때 시선 처리라든가이 목의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가 결정이 나는데 MCU의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목이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불가능했어요. 하지만 얘는 가능합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죠. 이 삼각근으로 이어지는데 이 승모근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. 사실 그 MC 아 자꾸 MCU 얘기를 해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. MCU는 거의 이 이 승모근 자체가 없어요. 상당히 뭐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얘는 자연스럽습니다. 그래서 삼각근까지 이어지는데 이 삼각근 또한 상당히 자연스럽게 데피니션을 살려줬고요. 예, 쉐입도 상당히 멋지게 잘 뽑혀 있습니다. 과하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광배근 같은 경우도 심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슬림한 느낌 을 그대로 주면서 이게 근육의 조형들 말랑말랑하게 스펀지처럼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가슴에서 조금 호불호가 가 있는데 가슴이 너무 큰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조금 한 표를 주고 싶긴 합니다 이게 수트인데 가슴이 조금 심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실루엣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지긴 하는데 약간 현실성 많이 좀 떨어지죠 이런 정도의 흉근을 갖고 있으면 야이거뭐 거의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가동성 보시면요, 옆으로는 잘 벌어져요. 이게 9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. 라쳇 관절이기 때문에 고정성도 좋고요. 하지만 역시 이런데 삼각근의 접힘 이런 게 조금 아쉽죠. 네, 접혀가지고 주름이 생기더라도 네, 생각보다 빨리 복원이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예, 팔꿈치도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손도 되게 잘 나왔어요. 도색도 나쁘지 않고 손의 퀄리티 자체가 오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웹슈터 웹슈터가 네, 있는데. 아,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조형까지는 뭐 그렇 괜찮은데, 도색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교체할 수 있는 게또 있는데, 예, 그것도다 비슷한 퀄리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자, 그리고 봤을 때 이제 가슴에 도드라지는 게 바로 이 하얀 거미. 멋있어요. 이 짝지 않고 엄청 큽니다. 뭐 상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. 네, 멋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거미의 모양도 상당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걸리는 이 재봉선.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에 듭니다. 이 정도면은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정도의 재봉선인 것 같아요. 막 튀어나와 있고 갈라져 있고 뜯어져 있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은 원래 잘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. 복근 같은 경우는 이 복근을 잘 표현해 준게 블랙 팬서인데 블랙 팬서는 사실 조금 오바스럽게 복근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오바스럽지 않아요. 오히려 가슴이 오바스럽고, 복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멋있고, 이렇게 라인들 실리콘으로 처리해 준 거, 이 디테일을 확 살려줘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주죠. 허리에 이렇게 벨트, 무늬 깔끔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. 이 여기 특이한 게이 수트가 이제 올인원이잖아요. 이 목부터 발끝까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성이 있는 걸 사용해 가지고 가동의 제약이 생깁니다 이게 상체가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머 이거 배살을 어떻게 해? 미안하다 야이게 앞으로 못 숙이겠네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지금 어,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접힐 수 있는데 놔두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더 접힐 수 있는데 네, 이 복부 쪽과 흉부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더 역동적으로 비틀어지진 않아요 펴는 것도 뒤로 많이 더 제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수트 때문에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아, 스파이더맨 약점이 있다니 하체 쪽으로 보시면요 특이한 점은 다리가 뒤쪽으로 많이 가동이 돼요 와 이렇게 가동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하토의이피 중에서 이 둠부 쪽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,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빨간색 스파이더맨의 고 고유의 무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실리콘으로 라인 나눠주는 거 너무 좋고요.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옆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접히잖아요. 이,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거든요. 밑으로 당겨주면서 고관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. 아니면 얘가 먹혀가지고 찝히는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고관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지네. 아, 이, 이게 다네. 좀 안타깝다. 예. 앞으로는 얼마나 움직이나. 조금 힘줘서 오바스럽게 올리니까 90도보다 쪽. 조금 더 제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휴 이 주름 봐대퇴블를 보시면 근육 조형이 엄청납니다 이거 뭐 대단해요 근육 조형이 데피니션이 잘 살려져 있어 가지고 네, 굉장히 부러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적이죠 접히는 거 볼게요 여기 역시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히고요 무릎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과 함께 근육 조형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종아리도 심심해질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실리콘 라인으로잘 처리를 해줘가지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발 신은 듯한 모습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. 원래는 대부분 부츠를 신고 있는 디자인인데 이건 신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발바닥 보면 은 약간의 그 웨더링 같지 않은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여기가 좀 뜨네 여기가 떠요 좀 약간 불안한데 음, 뒷모습 봤을 때도 거미가 일단 도드라지게 보이고 힙조형도 나쁘지 않고 네, 이렇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느낌입니다 포징 지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, 스파이더맨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, 역동적인 포징을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긴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짓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역시나 뭐 가동성은 다른 핫토이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스러운 포징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요렇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데 이 뒤에도 조금 더 무리스러운 포징도 한번 지어보긴 하겠습니다 바디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징은 다 소화가 잘 돼요 요런 모양으로 전시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포즈 지어보겠습니다 네, 요런 아주 기본적인 포징도 지어보면 아, 확실히 바디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리해서 세워놓는 것보다 요런 기본적인 포즈인데 멋있는 포즈 잘 선정하셔가지고 전시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피규어에 무리도 안 가고 음,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츠들 한번 또 살펴보면서 다른 포즈도 곁들여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츠들은 이런 옵션 파츠들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인형이 있고요 스파이더맨 드론이 있고 마인이라고 이제 지뢰 같은 거 심는 게 있고 스파이더맨 폭탄도 있고 웹슈도 갈아끼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웹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기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뒤에 여기 카메라도 있어요 굉장히 뭐 깨알 같죠? 어,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, 스마트폰 파츠까지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아, 요것들 한번 이용해가지고 포징도 지어보고요 또 거미줄, 스파이더 웹을 또 이용해서 포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죠 손 모양을 바꿔줬고요 스파이더맨 지뢰 스파이더마인을 한번 손에 지어줘봤습니다그 밑에 보시면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철제 제품이라던가 요런데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뭐 저런 뭐 재밌는 것도 만들어준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, 요렇게 한번 포징 지어봤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네, 스파이더 폭탄을 한번 손에 쥐고 이런 포징도 가능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건 아닌데 네, 손요것만바꿔가지고 살짝 포징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주네요 네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,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또 연출해봤습니다 포징은 아니지만 인형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네, 이거 같이 사진 찍는 샷 한번 포징해봐야겠습니다 네, 요런 느낌의 포징 괜찮죠? 귀엽습니다. 스파이더맨 인형이 어깨에 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셀피를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 생각보다 이거 귀여워요. 사실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포징해서 전시해도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스파이더맨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포징이 나오네요 야, 무슨 반다인 줄 알았어 6인치만큼의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야 아주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파이더맨 다운 이런 모습 야 요게요게 요게 학토에 서또 구현할 수있게 만들어 줬네요 아주 멋집니다 네,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죠 예, 위에서 밑으로 낙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또뭐 가동성도 괜찮고 조형 때문에.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. 또 다른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한번 포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파이더맨 이런 포즈를 지어봤습니다. 야, 요 포즈 짓는데 굉장히 어렵네요. 아, 이게 수트 때문에 더 접힐 수 있는데 자꾸 펴져가지고. 살짝 짜증이 좀 났습니다 네,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시해 놨다가는 뭐 수트가 아주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전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역시 멋진 건 멋진 거죠 네, 스파이더맨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포징 짓는 맛은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모습도 아주 멋지게 전시할 수 있지만 역시 수트 걱정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어,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징입니다 스파이더 드론을 던지는 모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 드론이 손에 딱 잡히는 건 아닌데 가동이 나름 이 8개 다리가 다 회전축이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서 뛰어가면서 드론을 던지는 이런 포징을 해준다면 꽤나 멋지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포징은 수트에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 파츠도 갈아 껴가지고 짝눈이라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, 찌릿찌릿 스파이더 센스 이런 파츠도 있는데요. 이목안쪽에 조인트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. 이거 뭐 그냥 하나만 하긴 한데 뭐 일단은 있으니까 한번 뭐 연결을 해봤습니다. 네, 요거 갖다가 좀 괜찮게 사용하려면 여기다 뭔가 이펙트를 줘야지 될것 같아요. 요렇게 네 마지막으로 요런 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래 배경지 쓰는 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배경지가 좀 넓거나 그래야 되는데 <웃음> 너무 뒤에 그냥 간판처럼 서 있어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어, 요건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네요 어 요런 포징 해가지고 해놓는 것도 굉장히 스파이더맨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풍성한 패키지, 그리고 멋진 바디밸런스와 함께 슈트의 디자인까지도 멋있는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슈트였습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어우,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느낌이라던가 묘사가 어,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보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더 나아보이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제품이고요. 스파이더맨 12인치 중에서 하나를 좀 추천해달라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멋있는 걸 하나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정말로 단 일말의 주저음 없이 이 제품 추천할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하나 소장해도 괜찮을 법한 제품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주변에도 조금만 소문 내주세요.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하세요. 감사합니다.